꼬발랄 차차 신기한 게막 이렇게 산책하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와, 씨. 씨, 체리. 네, 네.